내게 놓아그게한번어보자 저거.. 파이거뜨게아그게한번어보자 이거 봤어? 갖고 와! 이거 진짜 잘 만드는 거같아 이거 먹어들이다 좋아서 이런 것도 기억 안 나지? <웃음> 어떤 옷인지도 기억 안 나지? <웃음> 기억나요? 기억나? 이게 언제냐면 나 기억이 나 홍성악당이야 홍수악당인데 우리 VCR 볼 땐가 보네 맞아요 맞아. 아 맞아? <웃음> 아, 저거 틱톡 찍은 날와 대박인데? <웃음> 이거는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히든싱어 내가 웬만하면 너 나오는 걸다맞 추거든? 그날 몰랐어. 1도 몰랐어 진짜 내가 거기서 그랬거든? 아이 영탁이 올 리가 없다고 그리고 목소리를 그래. 내가 그날 일부러, 아, 일부러 다르게 조금 다르게 했어 아, 평소보다 아, 좀더 두껍게 막 아, 어. 이러고 그날 그래. 모를 일이 없는데 그날 이상하더라고 그걸 조금 다르게 했지 아아아아아로운나 아아 당신 곁에 붙어 있을게, 붙어 있을게. 한글자막 by 한 이거 원래 숨안 쉬죠? 노래 어? 자. 하하하 웃으 여기서 얘기 엘리피 하고 이거 이거 탬버린이야. 내가 어떻게 이렇다 너만 이해는 거. 직까지까지 진짜 진짜 진짜 더라 까불까 까불까 불 까불까불 까불 까불 까불 하더 그다 김정민 완전 김정민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아 이제 이거 어떻게 알아? 어? <웃음> 알아? 응, 끄딱하 소리인데? <웃음> 준비 3, 2, 1 자요! 자요! 미운이문실패이 어? 어 아, 미운이 노래는 동훈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. 합니다 아, 시작! 보릿고개! 아니야 내가 바로 공정원이다! 어! 받았어! <웃음> <웃음> 물? 물도 돼요 물은 먹어요 조금씩 그렇죠. 육지거북이 음. 아, 그럼 얘는 물에 안, 아예 안 들어가? 그렇죠 물이 아예 없어 이 안에? 여기 이집 안에? 아요 육지거북이 그냥 물 먹는 것만 주는 물은 그래. 줘? 어떻게 물이 이게, 이게 물이야? 뭐와 신기하다 얘는. 저도 멋있어요 머리는 언제 까먹을 수 있어요? 머리 까먹어서 언제, 언제 언제? 어제 저녁 원래 저녁에 으나 머리 했는데 이거 다어사랑이속하더라 <웃음> <한거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따라 <웃음> 어우 다 잡았어? очкуで <音声>長桜子っす<音声><音声> oh, <okay, done. 音声>